골다공증이 심하신 어머님께 넘어지시면 큰일 난다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하며 챙겨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걷는다라는 거는 보통 뭘로 걷는다고 생각하시죠? 네, 당연히 다리로 걷는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실제로는요, 사람이 걸을 때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과 온 마음이 동원이 됩니다. 자, 딸내미 인형 하나 뺏어왔는데요. <웃음> 아무튼, 눈은 앞으로 보고, 양 팔은 앞뒤로 흔들고, 허리는 중심을 잡아주는 등등. 그래서 이것을 명심해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이것은요, 온 몸과 온 마음으로 걷는다는 것을 잊지 말자!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입니다. 걷는 동작을 잘 살펴보면 요 보행시 사람의 다리는 요 무의식적으로 발을 살짝 올리면서 바닥에 끌리는 것을 예방하거든요. 그런데 그 근육이나 신경이 망가져서 발을 올리지 못한다면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죠. 바로 이걸 foot drop 또는 족하수라고 합니다. 발등을 끌어올리는 이 근육을 관리하는 신경은 요 종아리 바깥쪽으로 감싸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딱이 높이가 자동차 범퍼의 높이라서 흔히 교통사고에 나면 은이 신경이 망가지게 됩니다 또한 다리를 이렇게 오래 꼬고 앉아 있거나 오랫동안 무릎을 꿇는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 예를 들어 바닥일을 한다든지 타일을 놓는 일을 하신다든지 그러면 이 신경이 놀려 일시적으로 조카수가 생길 수 있으니 낙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으로 발이 끌려 넘어질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요 무릎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할 때입니다 뇌졸증 때문에 한쪽 다리가 마비가 돼서 무릎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하체 근육이 약해지는 원인은요. 장시간 앉아 있어서 뭉치는 근육에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골반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뭉치기 시작하고요. 특별히 이렇게 무릎을 끌어올리는 장요근이 뭉치게 됩니다. 잠깐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무릎을 최대한 높이 들고 10초 동안 세 볼게요. 자.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내리시고요. 자, 반대쪽 왼쪽 무릎도 가볼게요. 최대한 높이에요.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내리시고요. 자, 어느 쪽이 더 힘드셨나요? 보시다시피 저는 오른쪽이 조금 더 힘들었습니다. 이런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도 내장요근이 얼마나 뭉쳐있고 약한지 알수 있다시피 무의식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이 무릎이 장요근이 약해가지고 잘안 올라간다면 더 쉽게 넘어질 수 있겠죠? 이장요근 운동 뿐만 아니라 골반 스트레칭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요. 마음도 함께 걷는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노화 과정 때문에 내 신체는 더 뻣뻣해지고 느려지는 것에 비해 내 마음은 어떻죠? 마음은 이팔창춘 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너무 앞서서 너무 급해 가지고 저 멀리 앞서가 있고요. 그러니 내 몸이 쫓아가려다가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좀 가라앉히시고요. 또 나의 쇠약한 다리를 계속 단련시켜서 내 몸과 내 마음이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함께 걷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는요. 이건 너무 당연하지만 꼭 얘기해야 돼가지고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눈과 귀를 잊지 마세요. 라는 말입니다. 대부분 집에서 넘어지시는 경우는요. 밤에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소변 보러 화장실에 가시다가 넘어지는 거거든요. 또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시력이 안 좋으신 시리어분들은요. 넘어지실 때 이렇게 손을 뻗는 이런 반응 속도가 느려서 낙상시 더 심하게 다친다고 합니다. 당연히 귀도 열어놔야지 환경을 파악을 하면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보너스 팁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지팡이나 워커와 같은 보행 보조 도구를 권장받으셨다면은 꼭좀 쓰시기 바랍니다. 흔히 나이 들어 보인다면서 또는 아직 지팡이 짚을 나이 안 됐다면서 꺼려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오히려 이런 기구들을 사용하지 않다가 넘어지시면 요 바닥에 넘어져 계시면 더 창피하고요.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될수 있으니 신중히 생각하셔서 보조도구 사용하시는 것을 꼭꼭 강력히 권장해 드립니다. 네, 노년내과는 미래의학입니다. 옆에 나가는 영상들꼭 보시고요. 만약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알람설정을 하시면 제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